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금매물로 나와있는 3층 상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달수구 대곡동 지하철 역세권에 인접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주변 아파트 대단지를 끼고 있는 3층 상가주택입니다. 대단지는 약 1천 세대 정도 가깝게 되고요. 북8메달을 물고 있고 3층 상가주택으로 1층은 상가, 2층, 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 거주하는 것을 빼고도 월 300만원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3층 상가주택이고요. 연도는 오래됐습니다. 1994년도에 건축을 한 상가지만 은 전면 자체가 약 20m 정도 됩니다. 20m 정도 되기 때문에 건물을 외관에서 보게 되면 엄청나게 긴장하게 보일 정도의 전면을 가지고 있는 3층 상가입니다. 물론 현재는 오래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 인테리어를 한다면 더욱더 건물은 향후 매매할 때 그러니까 상승 가치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가장 좋은 게 건축하는 분들이 이런 북팔메다 도로의 전면 15배나만 넘어도 엄청나게 좋아하죠. 근데 사실 1층 상가 때문에 면도가 안되기 때문에 어 건축하는 분들 외에 실제 투자를 생각하거나 3층 상가 아니면 은뭐 어떤 수익성 상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또한 맨 처음에 구입할 때만 주택이다 보니까 주택 어떤 취득세를 내고요. 그리고 2층 3층 같은 경우는 2층 3층은 근생으로 충분히 바꿀 수가 있죠. 용도 변경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2층 3층을 용도 변경으로 하고 나서 어느 정도 팔아야 될 시점에는 홍상가 건물로 매매를 해도 관계가 없는 상가 건물입니다. 물론 건축업자 입장에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물론 명도만 된다면 바로 철거하고 건물을 짓는다면 은월 얼마만큼 비가 상승도 바라볼 수 있고 충분히 마진도 괜찮았을 수 있는데 1층 상가의 재계약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현재 대지평수는 87평이고 연면적은 146평 1층이 편의점으로 해서 약 200만원 정도 나오고요. 2층, 3층 주인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주인세대까지 세를 놓는다면 물론 이 월세에서 기본적으로 최소 못해도 70-80만원 이상은 상승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제가 아는 주변의 부동산들에게도 많이 얘기를 해놨지만 사실 바로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돈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상가지 직거래 매물로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수료 없이 직거래를 하셔도 가능한 매물입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부동산 수수료를 주더라도 실제 부동산에서 계약을 쓰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부동산 수수료가 아까워서 직거래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급하고 돈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급하게 빨리 매물을 처리해 드리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게 명도만 된다면 바로 건축하는 분들은 매입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상황이 좀 급하다 보니 직거래 형태라도 제가 이렇게 영상을 다 올려 드리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제 자체가 뭐 인연을 좀 소중히 여깁니다. 물론 인연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급한 것부터 처리를 해 드리는 게 예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직거래로 거래를 하시면 되고. 정말 구입하는 데 있어서 뭐 조금이라도 난 하고 싶다. 그런데 금액을 조금만 낮춰달라. 그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일단은 정말 구입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하얀에서 진행되기를 바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저기서 문의가 많이 오지만은 실제 전부 다 이제 간보는 경우가 대부분 좀 많죠. 손님은 부동산 간보고 부동산은 또 손님을 간보고 세상 자체가 지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회가 밝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일단은 매매금액은 13억인데요. 융자는 기본적으로 1층 상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소 60에서 70% 정도 융자 5억에서 7억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저기 많은 전화가 오신다고 하니까 많은 전화 속에 사실 일일이 전화를 받고 대응하기가 좀 뭐하다고 하니까요. 사실 뭐 직거래 개념으로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제가 주인분한테 얘기를 해서 거래가 될수 있게끔 수수료가 아까우시다면 수수료를 안 받는 쪽으로 직거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상황이 상황인지라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